Thank you. o n 넌못 지나간다 <웃음> <웃음> 점점 낮아서. 네. 점점 낮아서. 점주가. <웃음> 점주가 음. 내 인사를 봤나 봐. 응. 음. 어 민석이 형이냐고. 응. <웃음> 너 다시 타면은 같이 화 걸어서 다 쏴. 무릎에 물 찼대. <웃음> 아휴. <아유>, 다들. <웃음> 빨리 하다가 무릎에 물 차서 지금 몇달 쉬어야 된대. 얼마 전부터 타는것 같아서. <웃음> 감이 떨어지는구만, 또. 두피 과자. 어. 심리적으로. 이겨볼까? 천천히. 차라리 천천히. 어. 정말. 알리 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우, <웃음> 씨. <오! 웃음> 천천히 하는 게 맞으니까. 심리적으로 <웃음> 조금 더 이게. 근데 이거는 뭔가 완적스치지가 못하잖아 이렇게 가서 그 그렇죠. 스피드 있게 아, 아, 그래. 빵 해서 <웃음> <그거> 지 <없지, 없지. 웃음> 히피 점프 같은 그런 약간 같이 뛰었을 때 가는 느낌 그 느낌으로 좀 하, 하려고 하면 은잘 먹는데 아. 진짜. 근데 그너 보드랑 같이 끌는 느낌 아, 보드랑 그냥 보드 날아가고 난나대로 같이 날아가고 <웃음> 돌려놓고 타는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높게 안돼 그럼 그거를 아예 갈고 닦아봐 가볍게 그러면 다리도 좀더뻗어질 수도 있고 모양이야, 만들면 되는 거죠. 웃게 때는 아니죠, 방도 어, 괜찮았어. 어. 가벼워, 되게 가벼워. 심리적으로 그게 더 편하면 그렇게 연습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맞아, 성공률만 올라가면. 응. 약간 그 기술이 자신감 붙으니까. 맞아. 거기서 이제 조금씩 가주수는거죠 I believe t h you're...